안녕하세요. 보험금 판례방입니다. 청약서에 오토바이 계속적 사용 여부가 적시되지 않았다면 고지의무에 대한 설명의무 위반에 해당하므로 후유장의 보험금은 지급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서울남부지법 2019나 55543 도대로 명확히 이 사건을 들여다보겠습니다. 재판부의 판단 쟁점 원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이전 또는 이후에 오토바이를 계속적으로 운전하였는지 여부 양천구청 담당자의 조회 결과 2014년 10월 16일부터 2018년 7월 23일까지 원고 명의로 등록된 이륜 자동차는 없는 것으로 확인된 점, 원고가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2017년 2월 22일 피고에게 작성한 확인서에서 오토바이 센터에서 사고 이륜 자동차를 렌트하였고 잠깐 취미로 일일 렌트하여 이용하였다라고 밝히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인정 사실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이전이나 이후에 오토바이를 계속적으로 운전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는 없습니다. 따라서 원고가 계속적으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고지무위반 내지 통지무위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. 원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후에 오토바이를 계속적으로 운전하게 되었다고 보일 수 없고 달리 이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약관 내지 상법 제6 5 2조의 통지의무를 위반했다고 할수 없습니다. 창약서에 계속적으로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있는지를 묻고 있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을제 4호 중에 기재만으로 피고 측이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원고에게 원고가 계속적으로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있는 것이 피고에게 고지되어야 하고 이를 고지하지 않을 경우 보험계약이 해지되어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을 수도 있다는 라 점에 관하여 그 설명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는 없습니다. 따라서 원고가 계속적인 오토바이 운전 사실에 관하여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 측에서 그 명시설명 의무를 다하지 못한 이상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자인 피고로서는 원고가 위와 같은 고지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. 결론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보험금 50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. 마치겠습니다. 긴 시간 시청해주신 점 고맙습니다.